이번에 못들으면 내가 죽는다. 하야. 어. 큰일 났다. 이야. 자, 이번에 해볼 게임은 라고브 에이지스. 스토... 입니다. 이거 역사가 좀 깊은 게임이어서 알고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텐데 그냥 바위 굴려가지고 상대 성문 부수는 게임으로 알고 있어요. 해보라는 요청은 되게 많았었는데 이 돌의 얼굴이 너무 기괴하게 생겨서 손이 좀안 가더라고요. 그래서 안 잡고 있다가 이번에 장작쿤께서 게임 강제권을 구매하셔가지고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.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죠. 이게 멀티를 할 때가 더 재밌다는데 그냥 로컬로 만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라고브 에이지 1만 한 정발이고 투는 한글 정발이 아니어서 영어로 플레이를 해야겠네요. 스토리 캠페인 난이도는 노말로 아, 뭐 보니까 그렇게 어려 보이지 않던데? 이거 봐. 뭔가 너무 기괴해. 사진을 오려 붙여서 만든 듯한 애니메이션. 이 이걸 무슨 기법이라고 하죠? Oh, nice ass. 신이 잠깐 한눈 팔고 있던 사이에 지구를 내려놔가지고, 대륙이, 어? 뭐야? <웃음> 아틀라스가 도망쳤어. 지구 속으로. 아, 이런 스토리군요. 뭐야? 내가 돌을 굴러서 가야 돼? 어, 어, 뭐야? 아, 구름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거구나, 지금. 오, 루트로 가한 건가? 그런 거 같아요. 어, 징그로 무서워, 뭔가. 아탈라스랑 지구에 사는 기사랑 싸우는 건가 봐요. 튜토리얼. 어, 미 나폴 v 옹이야 <웃음> 여기가 배틀필드 맵이고요 여기가 우리 진영이네요 s de cette guerre. 상대 진영 배틀필드인데 비슷하게 생겼네 여기가 상대 진영 그래서 서로 중앙지점에서 돌을 굴려가지고 누가 더 먼저 성문을 부수나 이거 혹시 패드로 게임 돼요? 어, 패드로 되네 이건 미묘한 컨트롤이 더 관건이어서 헤드가 더 좋을 것 같은데. 아이고씨, 아이고씨. 아우씨. 하야. 이런 느낌이군요. 역시 쉬워. 자 이제 상대팀, 상대팀 차례. 여기에다가 건물같은거를 지어가지고 상대공 굴러가는걸 방해할수있나봐 뭐 어? 이렇게 하라고 <웃음> 굴러온다 막아 막아 어 <목소리> 아. 즉석으로 막을수 없는건가? 안돼! 아 이게 설치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구나. 미리 지어놓고 저도 또 열심히 굴립니다. 오 이렇게 막아놨네 얘는. 아 아! 오! 신께서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아 이거 엄청 열심히 지어놨네 아니 앞이 안보여 번개는 뭐야 지금이야 박아!! 84 나도 여긴 왜 벽이 안 생기지? 이렇게, 이렇게 막 세워도 되는건가? 상대공은 어디갔어? 엄마야 어, 어어 어, 어 아우 아우야 코끼리 아, 엄청 느려졌어 천아, 맥스 스피드! 아 부졌다. 야 죽어! 어 기계 역시 내 스타일 아니야. 재밌네요. 어제는 튜토리얼이 끝났으니까 다음 판부터 제대로 해보자고. 자공 고르고. 이거랑 토끼리랑 투척기 아 이걸 빼고 공을 두개 고를 수도 있나보네 투척기를 빼고 이렇게 레디 일단 첫 번째 공은 노말로 하고 우리 공을 만드는 동안 이런 거를 방해할 수 있게 해놓네요 아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렇게 이래놓고 토끼리를 딱 정중앙에다가 두면은 무조건 부딪힐 수 밖에 없어. 이건 무조건이야. 어, 나공 다, 다 됐다. 가자! 엄마야! 어, 투척기 다, 다 빗나갔죠? 어이씨! 때로! 데로... 따, 이씨! 간다간다 뿅간다! 짜하 다음 공 이걸로 해보자 오! 왔다 왔다 와공잘 피한다 와.. 컨트롤 봐아 제대로 부딪혔죠 지금 아 느리네 어 이거 너무 풀파워로 맞을것 같은데? 아꽤 세게 맞았어 저 상대 공 굴러오는 거를 구경할 수는 없어요 완성되었군 가자 가자 두두두두두두두 아야 아야 녀석들이 어... 어. 어. 간다. 간다. 불파워 싸대기! 한대 남았어. 빨리빨리 만들어라아 이게 좀공 기다리는 게 지루하네. 장애물은 녹색 칸에만 만들 수 있어요? 어. 여긴 못 만드는구나. 지금 팡! 아, 훨씬, 훨씬 앞에다가 둬야 되네, 이걸? 와, 떨어질 뻔했는데, 저걸 어떻게 지금 여기 팡! 그렇지, 맞았지? 돌에 HP가 있네 지금 여기다, 정확해! 팡! 그렇지! 어... 내 것도 부서지기 일부 직전이에요 번개를 맞춰도 돌이 부서지지는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네 오케이, 렛츠 고. 완전 잘할 수 있어. 완전. 아야. 안겠죠 모아라 나의 실력을. 점프다이 최강 불파워로 세리게이! 빠! 비명 소리가 간사하구나, 왕이여. 자, 다음 맵 하드로 해볼까? 하드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? 아니 그리고 애초에 돌을 두 종류를 고른다고 해도 돌을 두개 깎는 건 아니네 이걸로 계속 하자 뱅크 아, 채굴이 되나보네? 이렇게 가자 이거는 옆으로 보내버리는 게 관건이겠네요 이쪽으로 옆으로 보내버리면 되는거 아닐까? 이렇게 두개? 은행같은거는 이게 뭐지? 몰라 전 은행을 여러개 세워놓으면 애들이 알아서 채굴하지 않을까? 옆으로 날리는게 아니라 화살표 방향을 경계한다고요? 망했군 분명히 인코너로 돌거라고 이쪽으로 이렇게 다 세워놓으면 무조건 받겠죠? 여기다 하나 두고 가자! 어우, 야, 속도, 어우, 야, 야, 속도 너무 빨라. 어, 야, 속도, 속도. 어. 어. 나 맵이 안 보여! 맵 보여줘! 여기 아니지 않냐! 좋 여기서 끝장을 봐야 돼. 가자아아아아아아! 188. 아, 헷갈려. 가자, 가자. 근데 이게 애초에 성문 앞에만 있으면, 야아 성문 앞에만 있으면 똑같이, 속도를 낼 수가 있는데 굳이 왜 이런 거를 설치하는 거야? 와, 뭐야 이거? 아 작정하고 깔았네 얘네. 와, 이거 너무 빡센데? 에? 에? 에? 에? 에? 에? 돌 이게 하드라니까 확실히 좀 빡세네요. 이게 그냥 돌을 잘 굴리기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네. 잘 막아야 되네. 아야, 이 미친! 널 잘라 떨어졌다, 떨어졌다. 아, 오케이, 잘한다, 잘한다. 열일한다, 또 떨어져, 또 떨어져. 안 돼, 코끼리야, 막아줘, 막았다, 막았다. 그렇지, 죽어! 죽어! 아 <웃음> 죽어. 계속 막아. 돌 데미지 계속 넣어. 쟤왜 코끼리랑 싸우고 있냐? 아, 일부러 코끼리를 부순 건가? 펑. 그렇지. 야, 코끼리 좋다 좋아 데미지 거의 못넣겠네 어? 터지나? 내 성문 아직 안터졌지 마지막이다 이번이 승부처야 이번에 내가 성문을 박살내지 못하면 내가 지는거라고 할수있어 할수있어 야 미친! 미치... 어? 맵이 왜이다고로 생겼죠? 와저 점프대 뭐야? 어? 아야저 점프대 이게 하드여서 상대는 쓸수 있는 게 많네. 지금! 망한것 같죠?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갑니다 이번에 못두으면 내가 죽는다! 하야! 어 큰일 났다 큰일이가 났다 안돼 안돼 타고 아 아니 <웃음> 아잘 굴리네 저 친구 아 재도전 성벽은 솔직히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울코끼리 갑시다 코끼리를 여기다 세울 수는 없네 코 일단 첫 번째 공에서는 내가 눈에 보이는 거를 다 부셔버리겠어. 이런 마을도 부셔도 되는 건가? 와, 얘돈 맞나 보네. 돈막 쓰네. 어, 근데 그 전에 부서지겠는데요? 제 공이? 이거 일단 받기는 해야 될것 같은데? 다 피해. 아이고. 아이고. 아이고, 조심조심. 다가다가 다가 아 이게 거의 다 부서진 돌이어가지고 데미지를 많이 못넣는구나 돈 많은데 여기게 그냥 다 깔아버릴까? 출발한다 잘 굴러가네 아! 너무 빨리했다 퐁. 아이씨아 잠깐만 나, 나 빨리 굴려야지 나 공굴리는 속도 너무 느려 아니, 미친... 큰일 났네 역시 처음부터 숙달되지도 않았는데 하드를 하는 건 오바였나? 저리가! 어, 점프, 어 아, 예, 나은 것 같은데요. 아니, 내가, 아이, 이게 아이템이 같은 조건이면은 내가 이길 수 있는데,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의 종류가 없어. 온다, 온다. 지금. 아. 약간 빨랐다. 뭐야! 왜쪘나 맞췄다. 맞췄다 맞췄다 얘들아 막아줘 이걸 못 막네 어? 벽에 박았다 죽어! 좋아 좋았다 코끼리를 피하려다가 제대로 박지도 못했군요 오메한가 아야 아야 사이로 쇽쇽 쇽 아씨 이분이 최종장이 될수 있어 이거 최대한 버텨야 돼 빨리 공격하자 공격 그렇지 그렇지 죽어 죽어 잠깐만 나 이거 돌 막을 수 있을 것같아돌 막는게 우선이야 어차피 이거 못 막으면 내가 죽어 좋아. 막았어, 막았어, 막았어. 가자. 뭐야, 이거? 아야. 안 돼, 안 돼. 최대한 피해서 갑시다. 근데 돌이 상하면 안 돼요, 지금. 우리 최대한 상하지 않게. 버틸 만해, 버틸 만해. 여기가 관건이야. 가자! 잘 가렴. 고생했고. 아, 이게 약간 이런 맛이 있구나. <웃음> 아, 이거, 어, 이거 굴리는 맛이 좀 좋은데? 아, 이거 맛보기로만 하려다가 뽕 맛을 알아버린 느낌이다. 야, 씨. 불리는 맛이 좋네 이게 아 이게 언락하는 거구나 이런 거 이렇게 뭐 아무데나 둘러볼까? 역시 남자는 하드지 그죠? 여기를 깨야 넘어갈 수 있네 하드로 스토리 보는 거 재밌다고? 아, 이런 건 언어가 없네. 뭐지 포켓몬이야? 몸 나올 것 같아. 뭐야 진짜 포켓몬인데? <웃음> <웃음> 아, 으, 징그러워. 갈비뼈로. 뭐야, 던져서 데미지를 입혔어? 전 뭐야, 아, 아담, 사과야? 선악과? 선악과를 먹여서 이겼어요. 근데 왜또 싸워 내가 이겼잖아 그리고 이브가 너무 못생겼어 물론 여기 있는 모든 등장인물 다 못생겨 어오 이거 되게 빨리 만들 수 있네요 만드는 제작 시간이 어? 점프대 점프대 잘설치하면 완전 개사기죠일 코끼리 넣고 이것도 한번 써보자 오야 이거 맵이 엄청 어려운데? 이거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? 배치를 완전 악랄하게 둘수 있어 보면은 아이씨 <놀람> 아이 너무 어려워 다요 아니. 진짜 맵이 지옥 이야. 뭐야, 이거 떨어져. 와저저 저 미쳤네 저거. <웃음> 나 엄청 세게 부딪혔어. 200짜리 뭐예요? 그러게요. 내가 왜 이걸 안 쓰고 있었을까요? 써 보자. 된다. <웃음> 아니 미친 이거 뭐야? 야너 뭐여 고래가 막 빨아들이네 어걸 에? 오와 빨아들인 다음에 내뱉는구나 와 아이템 너무 사귄데? 그만큼 비싸겠지? 저리 가. 야와 여기 있는 모든 애들이 다사기네 사자랑 고래가 완전 사귄데요? 여기로 절대 못오게 하자 다 막아 다 막아 돈짱 많아 지금 다 써야돼 저게 뭔지 모르겠네. 이게 뭐야? 폭죽이에요? 와, 가보자. 이제 알았으니까 좀더 잘할 수 있어. 맵 구조 알았으니까 대충. 조심히 굴러가면 되는 거 아니야. 너무 너무 초반에 빨리 굴러가려고 하지 말고 안 떨어지는 게 중요해. 안 떨어지는 게. 자 봐봐 얼마나 잘해. 아우 야이 개자. 아 뭐야? 어떤 놈이 맞췄어 좀 쏘네? 점프다이 음! 오케이 제공 어딨어 어? 어내공부서질것 같은데 이거? 오! 막았다 야 이겼다 이번판도 이겨버렸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? 자 여기서 만들어라 아 근데 이거 공부서도 솔직히 내가 이길것같아 내가 봤을 땐. 왜냐면 저기 완전 철옹성처럼 내가 지금 다 만들어놨거든? 다음 공도 난 막을 수 있어 어, 어, 어, 어, 어, 어. 아 미친 고래새끼야! 주지롱. 아! 오안 떨어졌다. 아야아 형. 아. 여기가 아닌데 아저아저 아, 저 고양이 때문에 고양인지 사전지. 그치 가스... 죽어라 아담과 이브 좋았다. 잘 맞봤습니다. 솔직히 이 이후로는 계속 같은 패턴이잖아요. 공 굴리고 공잘 맞고 하는 그런 전략게임, 듀얼로 1대1 대결 게임이다 보니까 멀티 위주의 게임이어서, 뭐 더이상 플레이하는거는 크게 의미는 없을거같아요 맛보기로만 해봤는데 너무 <웃음> 재밌네 마치도록 하죠 of 브 g e s 2라는 게임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나쿠아초료 네, <목소리>